오버월드의 넓뛰 넓은 자연 속에서 자주 볼수 있는 생물들이 참 많지만 이 개체는 참 희귀한 것으로 유명하죠. 바로 아홀로틀인데요. 이들은 일반적인 우물이나 바닷가에서는 살지 않고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서류에 해당되는 이 동물은 처음 보면 거대 올챙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귀엽게 생긴 이 아홀로틀은 생김새와는 다르게 물속의 포식자 역할을 합니다. 수중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주범인 드라운드와 가디언도 아홀로틀에게는 한수 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물속의 소호자들로 불립니다. 그 외에도 오징어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오징어건 아홀로틀에게 잡아먹히는 건 일상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겠군요. 아홀로틀의 개체는 동일하지만 색깔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분홍색, 흰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의 아홀로틀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희귀한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무려 0.08%가량의 확률로 생성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만약 야생에서 살아가던 중 파란 아홀로트를 보셨다면 당장 컴퓨터를 끄고 달려가서 로또를 사는 게 좋습니다. 아홀로토들은 플레이어에게 친화적인 동물이지만 자존심이 높아서 길들이지는 못해도 번식시키는 건 가능한데요. 열대어를 아홀로틀에게 먹이로 주면 만족스럽단 듯이 하트를 내뿜으며 번식을 합니다. 예절을 아는 아홀로톨들은 자신들이 노리고 있던 몬스터를 플레이어가 대신 잡아주면 성의의 표시로 회복 효과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이 동물들의 이런 장점들 때문에 양동이의 아홀로톨들을 잔뜩 담은 뒤에 바다 신전에 한꺼번에 풀어놓고 가디언들과 난투극을 벌이게 하는 플레이어들도 종종 있는데요. 징징이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이런 행동들은 희귀종인 아홀로톨들에 대한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자제해달라는 성명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동물 아홀로톨이지만 이들은 멀지 않은 어딘가의 물 속에서 악당 드라운드들과 가디언들을 무찌르며 오늘도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